게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특이하게 생겼다. 짚부봤습니다. 여 어떻게 올라갔죠? 어. 상어다 상어. 야 이거다. <웃음> 아이 기다려봐요 상어. 자 가보죠 여러분들. 자, 화베기가 GL 클랜 응원합니다. 오! GL 클랜 화이팅. GL 클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헝그리 분들도 많고. 자, 출발합니다. 자, 무슨 <웃음> 군대, <웃음> 여러분들? 감클랜도도. 싸우자, 이기자, 감클랜 화이팅. 지금, 파도 아래쪽 샬파에 XII 2팀. 자, 그리고 이쪽에 GL 2팀도 보이고. 헝그리 3팀도 왼쪽에 있고 자 아래쪽이 뜨겁네요 지금 어 아래쪽에 킹철친과 지금 부스에요 부스 샷건인가요어 지금 있죠 자맵 땡기는 순간 툴펌 님이 먼저 누웠습니다 킹철친에게 부스스 지금 잘쏜 어떻게 쏜 거죠 부스 엄청 난장잘감긴거 같은데 킹철친이 한명 잡고 가는 그래도 못 들은 거 같아요 툴펌 님이 GLE팀, 슈펌님 누웠어 킹철진 올리코리아님 이렇게 되면 지금 모모 모모 아 모모 놓쳤어요 킹철진이 샷건 아직 들고있나요? 자 샷건 안들겼네 쩔 킹철진 아 모모님이 아까 잡지 못한게 도구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킹철진님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자 포로리가 지금 포로리가 복사하러 왔죠 아킹철진 쉽지 않은상대예요자 뒤에서 지원사격하고 있는 자, XII 자 포로리가 지금 명성에 걸맞게 잘 들어갔죠 의뢰하지 않습니다 뽀르리 경철진 위치가 그지만 않습니다 야, 경철진와 명성에 걸맞게 원래 예능 쪽으로 가는 분이 됐는데 오늘 오늘 이번 클릭 커스텀은 어저 원래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아, 벌써 3킬 챙기고 있는 킹슐진 어, 어이구 그그 그 차이에 또 마이스트로가 마이스트로가 술탄으로 어? 그런거 같죠? 울밑듯이 밀려옵니다 이쪽 아까 좀.. 시... 그냥 어이, 어이없게 죽었던 아까 상커님 아, 어. 몰아내긴 잘 몰아내는데, 본인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데리러 와야 됩니다 북한이 데리러 오고 있죠? 감녀님은 버림받고 지금 가고 있고 그래도 구상이 다섯 개나 있긴 한데 뭐 오기가 어렵겠죠? 차가 없어서 북한이 데리러 왔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도움으로, 도움 주는 동권 아군을 버리지 않아요 동권 이야 들리러 왔습니다 역시 버리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역시 뭐아군을 버리지 않는 플레이 훌륭하고 엄녀님은 급했죠 아까 차 타다가 <웃음> 밖에 다 밖에 날아가고 입니다 무리하자 않고 위로 갔나요? 아 차를 차다 끌고 왔네. 자, 이렇게 되면. <웃음> 불똥이 지금 ms님한테 쪘죠? <웃음> 불똥이 ms님한테 쪘어요. <뛰었어요. 웃음> 자, 어떡하죠? ms님 차 있나요? 주위에? 자, 어떡합니까? ms. <웃음> ms 그의 운명. 어? 아, 데리러 왔네요. 여기 또. 어. 예능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역시. 다들 아군을 버리지 않는 플레이 훌륭합니다. 자, 뺑뺑 돌았고, 자 자기장이 지금 루스네에스 안쪽이라 왼쪽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자, G.L.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 캡틴 원 감클랜도 아래로 가고 있고, 감산클랜도 앞쪽 가고 있고, 지금 뒤쪽에도 많이 따라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미라도여 가지고 차가 빨라요. 자 앞에 가는 거 확인했고 아마 무드님도 확인했나요? 뒤쪽에 가는 거.. 앞쪽에 가는 거를 자, 어 이거 틀었습니다 라인은 지금 원래는 아래로 틀었고 자무드님이 봤을까요? 지금 내면은 위쪽에 총소리는 들었을 것 같고 오른쪽에 가는 것도 봤겠죠? 차로 지금 그러나 킬러 레드가 지금 있는데 자, 킬러 레드 님도 과감하게. 어, 북한은 어떻게 된 거죠, 북한? 자꾸 타이레놀이 생각나가지고, 아이디가. 자, 이거, 이거, 이 잡아, 이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태민 팬이면 그 태민인가요? 자, 안타깝게. 지금 아래 들어와 있는 하자님과 자, 가깝죠, 지금? 자, 억제를 쪼여 옵니다. 성광 삽재가 지금 성광 맞은거 알고 있어요 성광 맞았죠? 자, 자, 자 이렇게 백업을 자 뭐죠 이거? 방금은 인디.. 인디.. <웃음> 자 백업 엄청 좋아하는데요 지금 인디라님이 지금 쏘준거 같죠? XIA의 네, Y님이 지금 XIA의 마스터님을 잡고 갔어요 가족대결 자, 가족 자 아래는 가족대결이죠? 자 어느새 혼자 남은 자 잡고 가야겠죠? 좋아요 Y님인가요? 자한 번... 자기장에 조금 여유가 없는데 자, 살리려면 지금 살려야 됩니다, 지금. 자, 오늘 버리지 않는 플레이. 피그님은 어디 계시죠? 피그님은? 피그님이 의외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위쪽에 지금 리얼클랜이 또 여유로와요 네분 다닉님이 아까도 혼자 남으셨는데 지금 또 혼자 남으셨나요? 네니군요 나오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태민 팬. 지옥입니다, 지옥이야 <웃음> 자, 그래도 살아서 왔죠? 자, 살아서 왔어요 그래도 자, 그러나 위쪽에는 또 지금 가미팀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죠 잘 맞추는 미니 감시키 자지혜모님 아, 위치가 좋죠? 지켜봐주기에 부인님 못 살릴 것 같아요 자 자기장 아픕니다 자못 들어왔어요 자레육 6팀 못 들어왔고 자 G.L. 지금 7번 팀도 자 자기장 아파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부딪힌것 같죠? 아, g GL 엘클랜 아, 그러나 지금 자기장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 들어오기는 자, 아, 미니가 이럴 때 미니인 게좀 안타깝죠 자, 아, 달려야 됩니다 자, 아, 그러나 지금 새로운 적패로 떨어오고 있는 헝그리 팀 자, 바이올렛 레드 지금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자, 돌아와야겠죠? 자, 계속 페이드웨이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요 킬러 레드? 아, 어, 윗마스터가 도 잡는데 아, 페이드웨이 백업 해주고 있죠? 지금 킬러 레드와의 대결 레드님이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포톤적인 섞기인 것 같은데 유미님은 굳이 싸운 선택을 하진 않죠. 오토바이로 페이크 한번 주고 자 레드님을 상대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상관 맞았습니다 지금 레드가 오나요? 과감하게 오지는 않고 구미님 드디어 자자 자, 킬러 레드가 구미님을 정리하고 음,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것도 지금 알아채신 것 같아요 말씀드린 순간 감클레는 아래쪽에 잘 들어왔죠 자 나름 지금 시야를 그 아래쪽에 있던 헝그리 이팀이 시야를 오히려 잡아주는 바람에 어, 감클랜이 다행히도 세분다 무사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 위는 지금 리얼클랜 음 그쵸 위쪽에 헝그리클랜이 지금 오른쪽에도 정리하면서 들어왔고 이쪽에 있는 지금 GL3팀 님이 정리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오히려 GL3팀이 움직이기 어려운 위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쪽에 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안타깝게 자 좋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말씀드린 순간 GL클랜과 지금 1팀 마저다 떨어지게 됩니다 좀 좋은데요? 여기 지키고 있는 GL클랜까지 자, 감이팀 좋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전 자, 아, 의 예, 이팀이 위쪽에 자리잡아서 들어왔죠? 지금 헝그리 1팀이 먼저 자리잡고 있어서 각에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넓게 버리고 있는 한글이 변이 일어났는데 환희님이 살아가나요? 아 피를 피를 채워야겠죠. 습니다 지금. 주거죽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리 잡고 있는 자기장은 그래도 나름 지엘클랜의 손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지엘클랜 아래쪽에 감클랜 원래 세분 있는데, 지금, 허니님이. 일탄 들어가나요? 밋맞은 것 같죠? 이거 술탄 제대로인데요! 어, 이걸 안 맞았나요, 술탄이? 어, 이렇게 술탄 던지다가 허니님이 총 맞고. 이렇게 교전이 일어나겠네요. 자, 아이고, 시몬. 자 아, 아깝습니다 먼저 봤는데요 자 쉽지 않죠 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은 헝그리 지금 이팀 만만치 않아요 에임마스터 벌써 6킬인가요? 아 장렬히 전사하는 에임마스터 그렇게 되면 리얼의.. 아니 저... 리얼이나요 제가 헝그릴 팀이 지금.. 헝그리 대전이 뜨겁습니다 본실력 발휘하고 있는 이보판의 쌉, 쌉패밀리들 1킬, 4킬, 1킬, 3킬 클랜의 운명에 따라서 아래쪽 클랜들의 운명도 갈라지겠죠 오른쪽에 지금 사삐님이 오른쪽 보고 있어서 왼쪽에 세분과 3대 3대 결이에요. 이익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삐가기 장은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위쪽으로 땡기고 있는 왼쪽보다는 그래도 오른쪽도 위험하네요 <웃음>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도는 게 그쵸 오른쪽으로 도는 판단이 그나마 조금 낫겠죠? 상도 있고 언편물도 조금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도는 판단을 하는 헝그리 1팀 자 반면에 어.. 말씀의 순간 뒤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헝그리 1팀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자 문샷소는서패밀리들 확인했죠? 제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헝그리 팀 자, 이게 맞았네요 어, 이게 또 갑자기 갑자기 감. 자, 아, 시키님이 이게 분수령인데. 자, 바이올렛. 자, 아, 이렇게 되면 지금 감클랜 위치가 좋아서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래쪽 힘들게 들어온 감클랜이 한글리 입김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전히 지금 이쪽 땡긴 우리 이팀도더 유리하죠? 역시 사패밀리 잘해요 자 어이구 감시키가 자 오른쪽 사삐가 견제하고 있었는데 놓쳤어요 감시키님을 그러면 지금 3대3입니다 자 그래도 자리는 조금 사패밀리가 더 유리한 것 같죠? 먼저 자기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연막 싸움해야 돼서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자, 잘 쏩니다. 자, 감시캔님은 좋은데요, 샷이. 아직까지 불리한 위치에요. 감클렌 조금 불리한 위치입니다. 막도 없고. 자, 싸피가 놔주질 않죠. 이렇게 되면 싸피가 놔주질 않아요. 좋아해야 되는 지금 감감클랜 이는. 싹 패밀리가 더 좋죠? 마무리하고 어? 연막 싸움이 될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선점하고 있는 삽제의 삽제가 아직 위치를 모르는 것 같고 아마 연막에 있겠 거니 생각할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자 2라운드는 자 이번엔 헝그릴팀이 또 2라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